구속 만들고 있잖아 빨리 구독해 안녕하세요 <웃음>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? 어, 맨날 긴 머리만 하다가 쇼컷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짧은 머리요? 네. 여기 봐주시고 네. 여기 봐주시고 왼쪽 봐주시고 눈썹 끝 하기 전에 나 이거는 죽어도 싫다 이건 난 불편했다 말씀해 주세요 어... 상처가 안 했어요 아이고 짧은 머리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괜찮으시겠어요? 최대한 안 보이면 좋겠는데 보여도 크게 상관없어 당황 당황 그러니까 완전히 짧게 페이드 스타일로밀어왔고 여기다 그라데이션을 줘서 안 보이게 하던가 가려서 하던가 중간은안될것 같아요 자 시작 자 내가 마법을 보여줄게 하나 둘셋짠 엄청 음. 놀랐죠? 안머리 자를게요 3 2 1 음. 빠밤 허리로 가자 하나 둘셋 빠밤 여기도 할 거야 하나 둘셋 짜잔 <웃음> 앞머리 자르자 하나 둘셋 벌써 뿅快快快 아니 줄줄줄줄줄줄!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과연 이 머리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? 어떻게 되겠 염색되지 못해, 뭐 <웃음> 그죠? <웃음> 자 가자 하나 둘셋 뜨든 하나 둘셋 어? 든 자 아, 이제 모양 좀 만들어볼까 음, 자, 오늘의 연금술 비비자 여기서 끝노노짠 네. oh, no. 감쪽같죠 여러분들 이런 붉은 색깔 어쩔 수 없는데 비어있는 흰 부분은 채울 수 있어요 어때요? 훨씬 낫죠? 음, 네. 매트하게 마무리하고 싶다. 그러면은 가스 스프레이. 음, 수분 깊게 마무리 짓고 싶다. 그러면은 액체 스프레이. 여기가 안뜰 건데, 잘하면은 뛸 거예요. 여기 스프레이 뿌려서 억지로 물르지 마시고 살짝만 눌러주세요. 스프레이의 힘으로. 네. 끝! 고번해주세요 알겠습니다. 아,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